엑세스를 풀어 보겠습니다. 엑세스 파일명은 감독관이 630_수험자 이름으로 만들라고 했다고 가정하고 풀어 보겠습니다. 그럼 그 파일은 630 폴더에 들어가야 되죠. 엑세스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겠습니다. 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파일명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저장 위치를 잡아 주겠습니다. 노란색 폴더를 클릭해 주시고 바탕 화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비번호가 630이었죠. 그래서 630 폴더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파일명은 저희들이 630 언더바 수험자 이름으로 만들기로 했죠. 이렇게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바탕화면에 가서 630 폴더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액세스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액세스가 실행되면 테이블 1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테이블 이름은 특별히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입력 자료의 값을 보시고 필드명과 데이터 형식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직원번호, 직원번호는 숫자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키는 필요 없기 때문에 기본키를 눌러서 해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키가 해제되면 여기에 열쇠 모양이 사라집니다. 구분코드 구분코드는 알파벳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 그대로 쓰시는데 아래쪽에서 IME 모드를 한글로 하지 마시고 영숫자 반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일수 교육월수인가요? 교육월수 숫자로 되어있으니까 그냥 숫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수비 연수비는 금액이니까 통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필드 이름과 데이터 형식이 정확하게 설정됐으니까 닫기 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을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눌러주겠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클릭해서 자료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실 때 되도록이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시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지만 되도록이면 아래쪽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력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닫기 단추를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닫기. 이제 테이블 2를 만들기 위해서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필드 이름은 구분 코드 적어 주시고 데이터 형식은 알파벳으로 쓰니까 아래에 IME 모드를 영 숫자 반자로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종류 적어 주시고 짧은 텍스트로 해 주겠습니다 한글이니까 그대로 한글 두시면 되겠죠 필드 이름과 데이터 형식이 끝났으니까 닫기를 눌러서 예를 눌러 주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기본키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경고 문구가 뜨는데 기본키는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를 선택하겠습니다. 테이블 2를 더블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내용 입력이 모두 끝나셨으면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단추를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1, 2를 모두 만들었기 때문에 쿼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시고 쿼리 디자인을 누르겠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테이블 2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닦기 단추를 눌러 주겠습니다. 테이블 1에 별을 더블 클릭하시면 테이블 1에 직원번호, 구분코드, 교육월수, 연수비가 모두 쿼리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테이블 2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모든 필드를 다 넣어 줬는데 조인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조인을 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 1에 모든 내용이 다 나왔는데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값에서 한번 여기를 볼까요. 1010에 어떤 게 붙냐면 ACS 이세 값이 전부 붙는 겁니다. 그럼 1010에 값이 세개가 있죠. 파견직, 경력직, 전산직. 파견직, 경력직, 전산직이 붙었죠 그 다음 1340에 똑같이 파견직, 경력직, 전산직이 붙습니다 그래서 1340에 파견직, 경력직, 전산직이 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값 하나하나마다 3개씩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에 3배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정확한 값이 아니죠 정확한 값은 뭐냐면 1010이라는 값이 구분코드가 C입니다. 그러니까 1010은 파견직이나 전산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010은 경력직 예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쓸데없이 두개의 값이 딸려오니까 조인을 안시키면 저희들이 정확한 값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조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포기를 해 주겠습니다 이제 조인을 해줄 건데 구분 코드가 양쪽에 있죠 그러면 구분 코드를 드래그해서 구분 코드로 놓으시면 연결 선이 생깁니다 이걸 저희들은 조인이라고 합니다 이 조인을 수정하기 위해서 조인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인 속성이라고 나오죠 조인 속성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테이블 테이블 1이 있고 오른쪽 테이블 테이블 2가 있습니다 둘을 연결하는 건 구분 코드입니다 근데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는 것 이게 바로 이너조인이라고 합니다 이너조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제 자료값을 보시면 1010 이라고 있죠 1010은 C인데 경력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10은 C고 경력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구분코드가 일치하는 값 하나만 갖게 되는게 이너조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게 이너조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지시사항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너조인을 하시오라고 지시사항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디자인 보기를 눌러주시고 이제 이너조인이 어떤건지 한번 실제 자료값을 수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클릭해서 저희가 여기에 10 F, 10, 10이라는 값을 하나 추가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 2에는 D라는 값을 넣고 종류는 가라고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자료값에 이런 값들이 들어간거죠. 10 F 10 10그 다음에 D k 라는 값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F라는 값은 여기 구분코드에 없죠. 일치하는 값이 없으니까 F는 표현이 안됩니다. 그 다음 D는 여기 구분 코드에 없죠 그러니까 D도 표현이 안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어디에도 F나 D의 값이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제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 조인, 조인의 연결선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너조인은 양쪽에서 둘다 일치하는 행만 가져오기 때문에 없는 값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2번에 있는 left join 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1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테이블 2에서는 join에 일치된 행만 가져오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left <레프트> join은 왼쪽에 있는 모든 자료값을 표현하니까 10f10, 10이라는 값이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f랑 d랑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d는 표현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백, 공백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은 10f, 10, 10, 공백, 공백이 되는 게 left join입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10, F, 10, 10인데 공백, 공백이 100, 나왔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든 테이블을 왼쪽에 있는 모든 테이블을 표현해 주고 오른쪽에는 연결되지 않으면 표현 안 해주는 게 바로 Left j 입니다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라이트 right 조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선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제 3번을 선택하시면 라이트 조인인데 라이트 조인은 테이블 2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테이블 1에서는 조인에 일치된 레코드만 포함해 주는 겁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라이트 조인을 해주시면 오른쪽에는 모든 값을 표현하니까 d하고 가도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d랑 일치되는 구분 코드가 왼쪽에 없기 때문에 왼쪽 값은 공백으로 4개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백 공백 공백 공백 d 가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러주시면 d 가가 표현이 되는데 공백이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인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너조인, 레프트조인, 라이트조인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너조인이 지시사항에 나옵니다 양쪽 다 일치하는 자료만 가져오는 걸 실무에서도 많이 씁니다 저희들은 이너조인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다고 가정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제가 좀 오바를 해서 설명이 이전보다 좀 많이 길었죠 이제 제 블로그에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글을 남겨 주셨는데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어, 설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인어조인, 어더바이그 다음에 웨어 이런 부분을 반드시 포함이라는 조건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본인은 합격하셨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오피스 2016으로 점점 통일되는 것 같아서 강의는 오피스 2016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없던 필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처리 파일 작성의 처리 조건에 보시면 2번부터 나오죠 기본 교육비는 직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기본 교육비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콜론을 찍어 주시면 이제 필드명이 구분이 되는 거죠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은 필드명 오른쪽은 그 필드의 값을 쓰는 수식이나 값이 됩니다. 칸을 키워 주시고 값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직이면 15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뭐라면이죠. 그래서 i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if 가로 열어 주시고 조건은 직원 종류죠. 직원 종류가 파견직 이면 이니까 직원 종류라고 문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종류라고 되어있죠. 테이블 위에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 종류라고 쓰시면 안되고 종류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는 종류가 파견직 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파견직이면 콤마 그러면 15만원 150000그 다음 콤마 20만원하고 30만원이 있는데 마지막 값인 30만원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입품은 전체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C 복사해주시고 30만원을 더블 클릭해서 블럭 설정 해 주시고 컨트롤 V를 해 주겠습니다 붙여넣기 해 주시면 종류가 파견직이면 15만원이 되고 파견직이 아니면 다시 묻는 거죠 경력직이냐 라고 물어 주시고 경력직이면 20만원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끝났으니까 엔터 쳐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맞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 중간에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왼쪽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러 주시면 기본 교육비가 파견직이 15만원 경력직이 20만원 전산직이 30만원 넣으면 맞게 푸신 겁니다 디자인 보기를 눌러 주시고 이제 시험 치실 때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계속 푸는 게더 좋습니다. 하지만 어, 내가 이게 맞게 푸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 하실 때는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3번 총 교육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키워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총 교육비 적어주시고 컬러 기본 교육비 곱하기 교육 월수니까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쳐 주시면 됩니다. 교육비 할인액을 적어 주시고 콜론 교육 월수가 12월 12개월 이상이면이라고 돼 있죠. 만약 뭐 뭐라면은 if 쓰시면 되죠. 그래서 I, if 가로 열어주시고 교육월수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12개월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1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콤마 12개월 이상이면 30만원이니까 300000 적어주시면 되고 콤마 그 다음에는 20만원, 5만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5만원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아 주시고 i, if문 전체를 블럭 씌워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 다음 5만원을 더블클릭해서 범위 씌워주시고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월수가 12개월 이상이 아니라 6개월 이상으로 바꾸겠습니다. 6개월 이상이면 20만원으로 바꾸겠습니다. 끝났으니까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이제 교육월수가 12개월 이상이면 30만원 12개월 미만이면서 6개월 이상이면 20만원 나머지는 5만원이 됩니다. 최종 납부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콜론 총교육비 빼기 총교육비 빼기 교육비 할인액 적어주시고 빼기 연수비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되죠. 직원 구분별 학계는 직원 구분별 학계 총평균 이런 내용들은 보고서 마법사의 옵션 값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쿼리 내용이 아닙니다. 쿼리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2번부터 5번까지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커리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완성했기 때문에 닫기 단추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예를 눌러 주겠습니다.